승관 정답. 오지 오지 오지 지 가방 샀어요.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다수가 <웃음> 반칙으로 에이? 승관이 간단해. 네브리 고른. 그렇구나. <웃음> 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을 위협하는 신의 미모 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눈이 갈 만큼 매력 넘치고 깨은 다른 무언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남아가 꿈힘들힘 미카엘의 위협하는 최상급 천사비모 정한입니다. 아 저는 말상 부대입니다. 그리고 길, 도에 겸할경, 많은 길을 겸하라! 프로입니다 아아 Do you know me? 2018, MBC 방송 연예대상! 뮤직 토크 부분, 진이상! 복면과학 3남! <웃음> 뜻밖의 그 고정. 모두와 쉽게 지금은 조경했지만, <웃음> 이프에서 내 예능감을 태우리라. 아! 이길 승 너그러울 뻔, 너그럽게 이기는 승관입니다. 세 a y t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가 if라는 컨텐츠를 네. 하게 됐는데. 아, 근데 if라는 컨텐츠가 뭐예요? 저희가 만약에라는 주제로. 네. 만약에. 네. 그니까 만약에 뭘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치, 건가요? 그그 네. 세븐틴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 도겸이가 혼자 번지점프에 뛴다면. 오. 약간 이런 컨텐츠죠. 만약 if라는 컨텐츠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나죠? if라는 컨텐츠가. 네. 아, 이 감독님이 네. 연구를 하시다가 실체를 아, 하시, 예? 계속 보고있는데 아, 이게 만약에 이칠이 돌아간다면, 만약에, 만약에 7이 돌아간다면, 네. 이렇게 돌아간다면, 돌아 어, 이게 F가 되네. 와 아니, 이러면 EF? 와 아, 그러면 만약에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오이 갓, 오 마이 갓. 아 네. 와 재밌겠다. <웃음> 아 너희 <이거> 너무 좋아. <웃음> 어지어지어지못 했다 못 했다 나, 나, 나, 나. 20 20나나20 حلو 나비 유세 아 맞았다 아, <웃음> 누구의... 우리 연습 게임을 이렇게 한 거야? 연습 <웃음> 아, 아, 게임이야? 어. 아. 와 정말 에스라 맞았는데. 저물어볼야 정답은 비 오는 날. <웃음> 정답. 역시 아메리카노가 북키밴드엔 최고지. <웃음> 오늘 제 스타일 어때요? 어? <웃음>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가방 샀어요 <웃음> 야 내가 언제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뭐지? 어디야 저기? 저 배경을 잘 보시면 근데 약간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지금. 아니 아냐 그냥 맞춰 순간아 빨리 넘어가고 싶어 다른 문제 맞추고 싶어 <웃음> <웃음> 아 순간아 니 말해줬는데 어? 어, 별꼴이야 이렇게 얘기해 <웃음> 뭐야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사이를 채워준 공간. 아,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우리의 사이로 채워진 공간. 아형 아, 뭐라 했는데? 채워진 공간까지 맞아요. 네, 네. 네. 아아 뭐야, 네. 아 우리의 의 우리의 아리의 우리의 우리의 우리 서울음? 아닌데. 서울음? 우리의 서울음 채워진 공간이야. 우리의 서울음. 우리의 두 명새잖아요. 사람을 읽것도 아닌 거죠? 정답 정답 정답! 우리의 색으로 채워진 공간. 아, 색으로구나 아! 아! 아! <웃음> 승관이는 평소에 그 멤버들이 SNS 하는 거뭐 찾아봐요? 당연하지 다 보지. 다 스타일이 있지 그치? 네, 네 형은 약간 대화체대화체 대화체. 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 했어요 형은 약간 반반이야 그럴 때도 있고 어. 그냥 깔끔하게 사진이랑 어. 형은 약간 컨셉츄얼하지 컨셉 컨셉추얼. 어. 야, 이거를 어떻게 맞춰요? 금발 다있었잖아형 다 <웃음> 1번은 우지 형 아니면 정한이 형 같은데? 그걸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구나 <웃음> 3번은 머리가 보여? <웃음> 그냥 색깔만 보이는 거야 머 색깔만 음 오케이 정답 저 조용히 얘기할게요 정한, 우지, 도겸, 호시 정한, 우지, 승관, 쿱스 우지, 조슈아 조슈아 정한 슈아야. 디노 뒤에 있냐? 슈아 아까 틀렸어. 그래? 슈아 틀렸다고? 아, 한 번만. 아, 몰라 몰라 해 봐. 디노! 조심아 어? 민규! 아, 어, 오케이. 승관! 아! 야, 왔다. 왔다. 디노! 슈아! 민규, 컵스! 어, 컵스 아니야? 나컵인줄 알았는데. 디노, 슈아, 민규, 정한. 정한! 아, 내가 할래. 나 핑크 해보고 싶은데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 핑크? 어. 아니면, 아니면 어, 해. 해보고 싶긴 해. 형,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이센 핑크 말고 약간 살짝. 저는 솔직히 전 장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단발처럼 해서 야, 파마해가지고 약간 락커처럼 이러면 되지. 머리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약간 이커 충분히 할수있 네. 거야.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그렇죠? 부터 순서 정해 주시고 1위부터 탑 5로 해 주세요. 아, 네. 외모 외모 순이죠. 네 외모 다 떠나서 외모 순이에요. 딱 왔다. 외모 맞다. 직면 사진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일이 왔다. 블리스랩게. 게임이 가겠습니다 어, 오, 저희 엄마. 우리들. 뭐,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이렇게 똑같은 게임이 처음 봤어. 이거 진짜 게임이야. 아, 그게 게임이었어?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어울려. 아, 진짜. 개 아버지도 아, 음. <웃음> <아머지도> 오셨다면서요? 얼리 야, 는 너무 잘알다 어, 아, 오케이. 개인기 아, 어때? 진짜? 아, 나는 옆에서 엄마 하길래 그냥 노는 건가 했는데 개인기 아, <웃음> <있어>. 오케이. 나도 개인기 <웃음> 아, 만들어줘. 그래. 맞아. 그러면 영순이는 에스코트고요. 그냥 아, 디노가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 1위는 정환이요. 아, 2위는 아, 그래. 원우. 3위 민규. 아, 그래. 5위가 아마 이쯤에서 디노가 디노를 자기 뽑지 않았을까. 디노. 정답. 와 대박. 와. 이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무요와 이거 이거 형 알아? 와나 이거 몰라 이 길이 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무요 귀여워.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이거를 버전을 다 다르게 할수 있어요. 뒤에 보이시면재밌어요오재미없어고 저는 울고 싶지 않아를 가수 선배님 버전으로 할게요. 처음에 이소라 선배님 버전으로 응, 응. 울고 싶지 않아 아, 너무 많이 했어. 자두 번째, 두 번째. 체리 필터. 울고 싶지 않아. 터지셨어 i 지셔어 지금. <웃음> 어, 괜찮으 t out, 이 u r n it out, Turn it out, Turn it out, Turn it out, Turn it out, Turn i 아마 너무 더 빨리 맞춰 봐. 순서대로. 이어 갈게요. 네.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봐 봐. 돌고? 아니아 내가 하트를 안 했어. 이거 이거 우는, 우는 거하고한 다음에? <웃음> 왜 이런 거 하고. <웃음> 할게요 <목소리> 어,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야, 손동작 틀려. 아, 아, 나 갱이 하고 싶다, 뭐 하지? 갱이 하고 싶.. 1이종세하머네 잠깐, 잠깐, 잠 <웃음> 얼굴 완전 빨리.. 오케이, 갱이, 아 갱이 물게! 갱이 아, 물게! 물게, 물게! 이흐 <웃음> <웃음> 아, 지금 뒤에 잠깐이 울수있어 그다음에 <웃음> 아이 막아, 이 막아. 도금아 잘 보고 와줘. 그리고 틀려줘. <웃음> <정리해보자>. 혹시나 <웃음> 그 사람 <웃음>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아 여기 맞는데? 봐봐 돌고 내려가자 아야 하고 나서 우리를 뒤에 꼬리도 같이 해줘야 돼 하고 돌고 하트 정답 아 뒤에서 근데 혼시혼시씨그 반칙으로 순간이 가까하네안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어, 이거 반칙이야. 이거. 돌려 보세요. 돌려 보세요. 반칙이 보내면은 돌을 부르면서 했어야 됐는데 에, 그게 뭐가 어, 반칙이야. 아니야. 아니, 반칙이 이걸 보고 어서 돌렸게. 그래. <웃음> 진짜 가능님 진심으로 말해. 이게 거짓이면 네. 네가 이거 반칙으로 5점하면 인정. 아, 근데 인정해 버렸네, 지금. 아니, 아니 진짜 그때 반칙은. 아, 근데 아,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돌을 했는데 형한테 걸려가지못봤다니까 아, 아, 아. 이..반칙 어, 인정할래? 음, 알겠어 그니까 그럼 알겠지? 딱 말해 3점만..3점만이라도 주세요 3점만, 3점만이라도 3점만 받고 반칙 인정하겠습니다 딱 말해 네가 니가 어, 말해 5점만 받고 반칙 인정하겠습니다 0점 0점 다이슨 그 <웃음> <달성. 웃음> <방금에서> 아, 사랑 내 옷을 는거어 어? 정답! 이 가고 장면을 따고 있는 테이프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뿅! 아, <끼리> <끼리> <아시스> <끼리> 아, <맞스 야스> 와. 아. 속상한 거지?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뿅! <끼리> 뿅! 진짜 감사합니다. 고경 콧날이 되게 날카롭네. 곡방? <끼리> 다시 한 번. 에? 아. <끼리> 100만 원만 빌려줘. 어? 멤버? 어, 멤버! 우와! 멤버다. 멤버야? 어, 좋은 게임이군. <웃음> 누가 재밌을 것 같아? 언니야? 오늘이야, 오늘이야. 형,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줘. 바로 줄게. 흑흑, 급해서. <웃음> 시작! 1분 하닙니까 1분이 1분 다 아깝다. 아, 아, 뭐냐? <웃음> 어, 아,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는 일 없었어. 뭐야? 맨날 야. 어, 형. 형, 일단은 형화 명으로 가서 한명으을 뭔지 알아 가지고 얘가. 아, 그렇게 생각 못할것 같은데. 그리고 형그잘 읽어야 돼형 지금 시간이면 끝났다고 생각해 아, 혹시 모르면은 그순나시켜서 얘기해야 알겠다 어. 어. 어쨌든 온 거에 의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절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왔으면 통과한 거잖아. 어쨌든. 원늘이또 민기 예 전에 청소해 줬는데 일구안 답장 안 했잖아. 어 제가 청소해 가지고 방 청소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여 줬는데 와! 오! 몰라. 와. 갔다 왔어. 그래? 끝. 개자. <목소리> 아, 와. 아, 와! 와. 다 전화는. 와.